육계명의 <웃음> 본의에 대해서 그리고 육계명의 금하는 그 것에 대해서 어,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육계명의 본의 우리가 지, 저기 그 지난 시간에는 언약에 비추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서 그리토의 은사와 지금에 비추어서 개명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명이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구약의 그, 그, 그 돌비에 주어졌을 때처럼 상황과 같지 않고, 우리 신비에 개명이 주어졌고, 아, 그 참, 주님의 은혜지요 그런 그런 거지 어, 아까도 저기 말씀드렸지만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고 그 우리 신자들이 신자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웃음> 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존재이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반응을 보이고 그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그 율법을 바라보는 태도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태도 남을 정죄하는 태도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이웃에게 참되게, 참된 이웃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개명을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용해갖고 자기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항상, 어, 사람에게 나올 것은 죄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 그, 잘 몰랐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어, 어, 주님의 일에 가담한 자로서 영광을 누리는 일을 한다. 이런 태도가 이제 항상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하고 그게 갈빈주의자들의 태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누가 낫고 누가 못하고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계명을 절대로 개명의 본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계명의 본의를 이루는 삶, 그 자유의 율법, 그리스도께서다 율법 순종하셔서 그 자유의 율법 가운데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육계명의 본의를 그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웃음>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좀 잘하라고 그 요구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늘 하늘의 지혜 의 관점으로 하늘의 그, 그 지식의 관점으로 그 계명을 대하고 그 세, 저 순종하게 되면 아 이제 사람을 해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죠. 진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에, 엘리아의 경우를 우리가 조금 제가 좀 얘기가 좀 여기 본문하고 좀 떠나간 얘기지만 여기를 좀 해볼게요. 엘리아가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대해서 싸우고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도 큰 일이 안 일어나고 이세벨이 기승을 부려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는데, 왜 도망가냐면,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가요. 죽으려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굉장한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엄청난 우울증에 빠져요. 하나님의 일이, 어, 이 정도의 이, 어, 엄청난 일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 있는 건가? 자기가 그 일에 가담한 자로서 그 무슨 열매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좌절한 거죠. 좌절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멀리 저 아래쪽에 먹지도 않고 잠도 못 자고 그러고 낑낑대고 있는데 주님은 오셔서 이제 먹을 것과 잘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세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네가 내 능력으로 여태까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이겼으면 다 내가 한 것인데 네가 왜 그러냐고 책망하지 않고 그 먹을 것과 그 그가 쉴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시고 현사를 통원해서 동원해서, 동원해서 어루만져주고 그 표현이 어루만져주셨는 표현. 그리고 또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가서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큰 뭐 외성 가운데 있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하고 본질적인 걸 깨우쳐 주죠. 주님은 참 생명을 살리시는 분으로서 일을 하신 거예요. 선자로서 그 완전히 이제 자기 은사와 직임에서 떠나가지고 물러나서 그냥 죽을, 죽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에, 주님은 와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참 사랑은 큰 거죠. 절대 와가지고 교훈하거나 아, 평가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너 이렇게 이렇게 살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와가지고 얼마나 힘도 음, 잠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했는가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 뭐, 회복했을 때 이제 그런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것도 그냥 그, 그야말로, 이제, 어미, 뭐 어미하신 어뮤, 분으로 나타나가지고, 지, 지적질을 한게 아니고, 예. 조용히 얘기하지. 굉장히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게, 그, 그런 분이 내신 개명이라는 게,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아니, 그, 그, 사람 다른, 죽이지 않으면 다된거 아니고, 그, 그, 사람이 자기, 저기, 은사와 직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절, 주님이 다 일시켜가지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뭐라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시험 들어있는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고, 잘, 그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엘리야의 상태를 알고, 이런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따뜻한 말을 합니다. 사실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자로서 사실 자신이 아파서 놓아 보십시오 병원에 다 가면 아무 아무 말 없이 병원에 잠소리 한마디 안하고 병원에 가고 다 치료하지 않습니까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게 그거거든요 자기 아프고 뭐 자기는 다 이유가 있어. 그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 그래 그래야 사람을 사람에게 이유 이웃, 참된 이유수로 존재하는 거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지. <웃음> 그 계명의 본의를 이루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음. 아, 그리고 6계명의 그 많은 내용을 어, 배울 때 이제 우리가 날마다 회귀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내용을 음. 어, 이어서 봤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할때 네, 이게 제일 먼저 그 해야 될 일은 늘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 붙은 죄들이 있으니까 늘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난사진 하지 않았으니까 회개할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소개하지 못한 부분을 기억해 가지고 그. 배려하지 못한 부분을 기억해서, 그, 회개한. 그, 이제, 교회도 그렇게 돼야, 교회가 아름답게, 교회, 그리도의 품, 품위를 나타내고, 품격을, 어, 그,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 눈물 그 하나 돌아 자기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꼭남 탓하는데 에, 에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항상 해야 이제 비로도 자기 자기 뭐 이제 자기 권증하는 사람이 남에 남에게 진짜 도움을 줄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하나 권증안 하는 사람이 남을 진짜 한방 저기 항상 뭐라고 그러고 남한테 오늘 배우겠지만 분노와 아주 그냥 죄악된 그런 마음을 미움을 드러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시기하고 과도하게 격분한 자기 권증을 안하는 사람이 이게 자기 죄가 큰줄 알면 남, 남의 죄에 대해서 크게 보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자기 죄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 남, 남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남이 조금 진것 같고, 그냥 길길이 날뛰고, 에, 그, 남이 잘 되는 꼴도못 보고. 그,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그, 뭐, 저기, 갈라디아서 6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남이 시험 받을 때, 너희도 시험 받을까 주의하라고 하는. 너희가 남의 죄를 볼때 그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의 죄를 볼 때. 그냥 무조건 말하고 싶어서 나서가지고 뭐라고 하, 하지 않냐고. 쓸데없는 분노거든요, 그런 게. 그러면 이제 거기 이어서 죄악된 분노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악된 분노, 미움, 시기, 복, 복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형제에게 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백서는 분노라는 말 앞에 죄악된이라는 형용사를 붙였는데 거룩한 분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라 하신 주님께서 거룩한 분녀를, 분노를 어, 공생의 첫 6월절에 성전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그, 이제, 성전 안에서 성전의 본의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장사해가지고, 어, 유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어,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이런 거룩한 분노는 사실 아무나 할수 있는 게아니 신령한 사람이 아니면 하기가 어려운 그런 거룩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랑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고 고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죄에 대해서 용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욕먹는 일에 대해서 꿈쩍 안 하고, 자기, 자기 누가 건드리면 난리 치는, 이게 이제 죄인들의 특정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한 그런 방어 기제를 발휘하는데 방법이 딱두 가지예요. 하나는 싸워서 이기는 거고, 하나는 회피하는 거예요. 자기 방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웃음> 그 투쟁을 하고 하나는 회피하는 에, 그런 그런 인간적인 방어 기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자기 개인의 손익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방어 기제를 쓰는 것인데,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오히려 이제 그, 그런 일, 그 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투쟁과 회피. 그것이 아니고 이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방어기제입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한 자들을 몰아내야 될 때가 있죠. 네? 그것은 약한 자들을 해치는 짓을 할때 함부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회 안에서 힘을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할때 그때는 몰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다 죄인들이니까 그죄그 그 그런 면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인데도 미리 예단해 가지고 심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뽑아내는 일을 하지 않는. 이게 죄가 죄로 드러났을 때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이제. 그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교회 사회가 고룩 해야 되고 완전에 자라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해치는 자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 아, 죄인들을 위해서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어, 이제 어떤 수모도 다 당할 수 있는 거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어 기제와 인간의 방어 기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룩한 분노와 우리가 분노하는 것에 대한 너무도 큰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가 진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야 될 때가 어떤지 잘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야 되겠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죄를 용인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를 용인한다면 사랑이 아니고 무관심이고 미움입니다. 이웃의 죄를 용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회개하였을 경우에 드러내지 아니합니다. <웃음> 이 굉장히 중요한데 회개하였을때 드러내지 아니한다 알고 있는 알고 있는 비밀을 드러내지 않는다 심지어 드러났을 경우에도 사실상 없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령 교우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드러나게 죄를 범했고 그 죄가 회중 사이에서 감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죄 지은 사람이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이제 권징을 받게 되면 이 치료회가 모든 정회원을 소집한 가운데 그 죄를 언급하고 회개한 사실을 알릴 것인데 모든 회원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죄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각그 죄를 각자의 그 마음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이 다 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보이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회개한 죄를 없는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죄를 대할 때 그렇게 한 거죠. 요셉이 자기는 억울하고 의로운데 억울하다고 생각했으면 절대 못 참을 일 아니에요 자기도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속사 안에서 자기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 뭐 채색의 옷을 입히시고 그런 꿈을 보이시고 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고또그 연단 가운데 두셨다는 걸 나중에 깨닫고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아, 내가 죄인인데 상대적으로 요셉이 그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난 존재, 별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다면 형제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고 싶겠습니까?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용서한 거예요. 형제들이 그것도 형제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한 겁니다. <웃음> 그러니까, 그, 늘 용서할 마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용서하는 거죠. 평소에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그런 상황이 돼도 저게 진짜 회개하는 거야? 하고 의심할 거 아닙니까? 안 믿, 안, 자기가 안 믿고 싶겠죠? 근데, 다 평소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할 때 용서를 한 거죠 우리 한국민은 한의 민족이라 그런지 상대의 잘못을 잊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계속 품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견디지 못할 수위에 이르면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터뜨립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야 이런 방식으로라도 조금 자기 죄와 악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멸망할 자기를 구원하시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서 자기도 남의 잘못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주에 해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맛보지 못하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 되지 않니냐고 오직 그리토의 사랑으로만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토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절대 내가 다른 건다 참아도 요거까지는 내가 못 참아. 요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죄, 자, 그런 자기 죄까지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는 한을 품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뭐, 한 대, 한데 조박지 못하면, 다른 식으로라도 표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 못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병이 왜 생기입니까? 화병. 이것 그, 이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화병이라고 그래갖고, 심리학에서도 화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도 화병입니다. 그럼 화병이 왜 생기겠습니까?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도 있죠. 네? 외부적인 요인은 상대가 자기가 어 기대하지 못한 만큼 보이니까 화가 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부적인 요인 <웃음> 자기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 이게 그러니까 그걸 절대 풀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도를 넘는 죄를 져도내 기준이 굉장히 밑에 있으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데 내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 다 작동을 해가지고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고 그 우라같이 근데 그거 표, 표시는 못 하고 자기 특히 이제 약자들 속에서 이 화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자유케 하심을 알아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모든 화병으로부터 탈출되는 거잖아요. 탈출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이 그렇게 뭐, 별,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이 와도, 이제는 다, 그, 내가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그걸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그 신자는 절대 그, 그, 어떻게든지 앙심을 먹고 그걸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멸망할 자기를 구원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자기도 남의 잘못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돼요. 주님의 사주에 해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맛보지 못하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되게 됩니다.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움. 그러니까 그, 분노가 나오는데 누르면 화평이 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로 그 누르던 그 것을 풀어버리면 모든 매임에서 풀어 자유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 미움 거룩한 분노는 거룩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만 죄악된 분노는 미움에서 나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로 15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시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하느니라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거룩한 사도는 형제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로 모든 사람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13절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너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처럼 두 부류의 사람은 미움과 사랑에 의해 나누어집니다. 모든 인류는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미워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미워하겠습니까? 자기애가 있으니, 자기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미워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애가 강하니까 자기가 대접받아야 되고, 자기를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해주면 분노가 끓어나고 또, 또, 또 그런 사람을 또 이제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애가 강한 사람, 자기가 없어진 사람들은 분노를 그런 식의 저, 저급한 정박한 분노를, 미움을 나타내지 않는 거죠.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그, 싫어하는 세력들을 미워할 수 있죠. 진정으로. 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의미에서 형제가 없습니다. 스스로 형제를 두지 아니합니다. 자기만 있을 뿐이고 다른 모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야 하고 자기 행복을 위하여 만 어, 위에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는 없고 형제만 있습니다. 자기는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할 사람이고 다른 모든 사람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이로써 그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아요 전혀 이전에는 자기에게 중독, 자기 애에 중독된 거잖아요. 자기 애적인 사랑에 중독된 건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는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나를 더 높이, 주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고, 주님과 같이 막 높이려고 하면, 옷을 찢어서라도 나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해야되는 사람이데요 누가 지적을 하면 난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사실은 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정상한 거예요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지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모르니까 쓸데없이 분노 이 뒤에도 나오죠 과격하게 분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이제. 분노하다가도 미워하다가도 아, 이게 아니지. 에? 시기하다가도 이게 아니지. 이렇게 가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 정당하지 않지. 그 과격한 분노를 냈다가도 아이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네요. 시인을 해야 돼요. 시인을 할줄알아 그래야 하나 위로부터 난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 사랑에 젖어서 영원한 사망에 빠집니다. 자기만 잊고자 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거룩한 사회를 이루며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부, 성자, 성신께서 거룩한 사랑 가운데 하나로 계시는 것 같이 인생들도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타락한 사람은 자기 사랑에 젖어서 자기만 잊고자 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로 계시는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여 사망으로 나다 그냥 하나님을 거슬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도 싫어해요. 괜히 싫어해, 괜히. 어. 음. 자기한테 잘해도 싫어해. 저한테 무슨 의도가 있나 하고. 예. 아주, 아주 고약한 거죠. 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구원을 알면요,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내가 있는 곳이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어, 처소예요. 여기서 내 사랑을 확인할 수 없다 할할수 있는 곳은 없어요. 내가 사랑할 퍼줄 게 많은 사람은 절대 남한테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굶주려서 그탐 탐욕을 부리지 않.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은 자기애적인 사람,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떠납니다. 그런데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곳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자기가 그런 세상에서 복음을 받은 자라면 자기가 그런 사랑을 구현해서 그 벽을 허물고 어, 손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취해가는 것. 그게 자기 사명인데, 자기가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나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가면, 아무도, 아무 데서도 대우받을 데가 없다니까요. 내가 있는 곳에서 대우를 할줄 알아야 대우받는 거예요. 그건 대우할, 그게 정, 그게 복음을 받은 자의 태도가 됩니다. 나한테 맞는 교회? 그거 없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뭐 본질과 속성을 취해가는 것이 가장 맞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이제 사망해서 옮겨서 생명이 된 사람이고, 성부, 성자, 성신의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그, 그 속에 있으면서도 이제 당달봉사처럼, 청맹관이처럼, 예? 귀머거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귀머거리처럼 듣고 앉아 있으면서도 못못 들은 것처럼 보고 있으면서도 못못본 것처럼 살아간다니까. 거룩한 사도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실로 두려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둘수 있게 하셨는데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이 없는 곳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은 사랑을 행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 나이 이 교회는 진짜 생명이 없는 것 같아서 다니기 싫어. 이렇게 안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발휘하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없다는 걸 스스로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그거죠. 형제를 둘수 있게 하셨는데도 형제를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해서 형제로 둘, 두게 하셨는데 그거 내가 못하면 내가 스스로 저기 그 사랑을 안 받은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 일서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였습니까? 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교회 안에 있었는데 스스로 교회를 떠나서 처음부터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을 드러낸다. 교회에 속했는데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고 나가버렸다. 요한일스 요한 일서 2장 1절 18절로 1 9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죠. 진짜 그런 사랑을 구현하는 그런 공동체. 거기서 나간 사람들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나간 백발의 사도는 아무도 이런 두려운데 떨어지지 말도록 간곡한 심정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미움이 마음에서 일어날 때마다 그 미움을 버리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사도만큼 예정과 선택을 힘있게 교훈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부분을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 바로 요한사도가 쓴 성경입니다. 그런 사도가 동시에 언약을 위반하고 스스로 언약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에 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예정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정된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직 그리토를 믿는 믿음으로 합니다. 내가 그리토를 믿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토의 형제를 나의 형제로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그리토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인 또한 내 신일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는 사람 반들 사랑으로 그 행위를 나타내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난자라는 표현이 예정에 관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데 우리가 거듭나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도 내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와 동무지 상관없습니다만 거듭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나는 것 하나님께로서 나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나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내 의지로 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 내 의지를 대는 건 죄밖에 질수 죄질 수 있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믿는 사람은요, 너왜 이렇게 똑바로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못 사는 사람, 자기 의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의지로 산다고 생각 안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주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 사랑을 보이고 그 은혜를 구해요. 절대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처럼 뭐라고 지적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 자기 내가 의 여기 혈압 높은 사람 보고 너왜 혈압 높아 혈압 내려 이렇게 해서 혈압이 내려갈 사람이 있어요 혈압 높은 사람이 약을 먹어야지 그리고 혈압이 낮아지게 모든 식사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길게 해. 그렇게 해야지 당뇨 걸린 사람한테 너왜 당뇨 걸렸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당뇨 안 걸릴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고혈압 안 걸릴 거죠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게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요. 너 마음이 왜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스스로 자기는 그러면 그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그 그건, 그건 알미니안과 그 칼빈 칼빈주의자의 사이예요. 그게 자기가 스스로 된 자처럼. 여기고 선생질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엄청난 조현병 환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지도 않은 자기가 혼자 떠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도요.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우울증이나 조현병 걸린 사람들, 우울증 걸린 사람들, 뭐 양극성 장애라고 하기도 하고 뭐 어려운 말로 단극성 장애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도 도우려면, 그 아픈 걸 이해하고, 어, 그,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과정을 따지지 않고, 그, 그, 그, 그 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야 치료가 돼요. 일반적으로도. 그너의 어떻게 인생, 저, 저, 마음을 어떻게 썼길래 그런, 그런 지경이 돼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사람이 눌리고, 아, 압박받고 스트레스 받다 보면 그 뇌에서 별 희한한 작용이 다 일어나 가지고 그런 희한하게 구조 변경이 될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게 죄로 인해서 그런 건데 너왜 그렇게 됐냐고 말하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 진짜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도 제 일반적인 그런 치료자도 못되면서 영적인 치료자가 될수 있는 것처럼 자, 자기를 위장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웃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말이, 말이 그렇게 함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웃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는 복음 강설을 들음으로, 그리고 주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되는 거죠. 복음 강설, 그리스도의 말씀이 강단에서 전파될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신으로 성신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 믿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에 나갑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실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다 해친다니까요. 해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해쳐, 헤쳐, 해쳐버린다니까요. 상처를 주고. 우리 스스로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줄 알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주님이 그런 은혜의 방도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주님께서 쓰게 하신 선인 것으로 알고 그 방법만 의지해야지. 지식을 찔러넣어가지고 사람이 바뀝니까? 지, 지혜를 찔러 우겨넣어가지고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유를 공유를 베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는 사람은 그리도 안에 있는 부활생명에 참여해서 거듭납니다. 그리토의 부활생명에 참여한 사람 혹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리토의 인격을 발휘합니다. 그리토의 인격은 거룩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토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서 난자는 내신이 곧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서 난자 곧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좇아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로마서 14장 26절인가요? 거기서 나오죠. 믿음으로 행치 않는 건다 죄라고. 참으로 거듭난 신자라도 믿음으로 행치 않으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약간 부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안다면 믿음으로 하지 않니한 것이 드러날 때 속히 돌이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죄 짓는 내가 얼마나 문제인지 안다면 우리가 취할 태도는 회계밖에 없습니다. 요한사도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미움, 사랑, 분노, 질기, 그어 과격한 분노 이런 걸 얘기, 해 과격하게 화를 내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같은 그 표현들이지만 이건 땅에 속한 거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대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절대 그 하늘에 속한 말을 해야 돼.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품성을 발휘해.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사랑하는 것 같아서 늘 시기하고, 미워하고, 늘격하게 분내고. 그게 자기를 자기 방어하는 거예요. 자기, 자기를, 자기 대접받고 싶고,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다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재가 있는 상당한